안녕하세요 페이스라는 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어, 제가 이제 외래에서 상담을 할때 저한테 흔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나씩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살부터 과연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이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입니다 어, 이런 골격적인 문제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언제부터 수술이 가능한지 아주 많이 저한테 와서 문의가 있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이런 골격적 수술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면 어,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성장이 다 끝났다는 건 결국 키가 다 컸다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자기가 키가 다큰지한 1년 이상 지났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골격적인 수술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남자는 고3 겨울방학, 여자는 고2 겨울방학 정도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겠고요. 이거보다 더 일찍 하고 싶을 때는 어, 정형외과 같은 데서 성장판 검사를 해서 성장이 다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고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 이런 성장이 다 멈추기 전에도 이런 골격적인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현재 가지고 있는 골격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얼굴에 이런 부정교합이나 아니면 은 문제점들이 워낙 심각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아니면 은 정상적인 이런 저작기능 같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할 때는 수술을 다시 하는 재발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재수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더 일찍 수술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한 다음에 수술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